그라던! <웃음> 전투를 신청하라! 육발이 나와라! 육발아! 나저 전설의 포켓몬 꼭 갖고 싶어! 쟤부탁할게 예, 걱정하지 마세요! 우리 오박사님께서 연락달라고 그랬는데? 아이, 센터 가서 연락드려야겠다. 야야야야 땅콩아 아넌 잠깐 저기 몬스터 보에 들어가 있어? 어알았어아 여기 연락하면 되겠다 어 박사님? 어 고봉이! 아잘 왔어 아니 저기 저한테 무슨 뭐 SCP몬 주신다면서요? 어 일단은 2층 올라가 봐 어, 2층이요? 아, 2층이요? 예. 아예자 저... 교환장치에 접속해봐 네. 자 이제 너에게 줄 SCP 모를 주겠다. 어! 우와! 잠깐만 싸이렌에 대해요? 어, 그래 코모기. 와, 사이렌에도 진짜 갖고 싶었는데. 가아 감사합니다. 어서 버튼 눌러. 아네. 자 우와! 우와! <웃음> 안녕, 안녕, 안녕. 고가워요 안녕. 주인님. 사이렌헤드야 네가 어떤 SCP몰인지 네 능력을 좀 확인해봐야겠어 어우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. 인머자 <웃음> 그럼 다음 으로 출발 네 주인님 어 잠깐만 어? 얘 망키잖아 와 성질이 더럽기로 유명한데 야 사이렌헤드 야네 능력을 보여줄 시간이야 아 걱정하지 마세요 <웃음> 자 그렇다면 사이렌헤드 싸워라 네 yeah. 야 머리에 스피커 박히네. 야 털배. 예예예 야, 야, 뭐야 몸이 왜 이래 젓가락이야? 아이 빨 털배 멀쩡해서 있지마 이거. 이뭐 별것도 아니잖아 이거. 이뭐뭐 뭐, 사이렌 뭐 사이렌 헤드 사이렌 대가리. 야, 야 사이렌 헤드. 쟤네즈가... 아, 뭐해 빨리 공격해. 예 복귀 좀 해볼게요 <웃음> 뭘 한다고 네가 네가 뭘 하는데 너 그러다가 나한테 죽.. <웃음> <웃음> 아유+ 귀야! 아유+ 아우 아유+ 아아우 아유+ 아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게유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유+ 아 야, 너 진짜 멋지다! 야, 일격 필살! 야, 공격력 대단한데? 어우, 감사합니다, 주인님! 야, 그러면, 어, 레벨업 좀더 하러 가자. 알았지? 네, 주인님! 아, 저기있다, 저기. 있다, 저기 일로. 야! 아, 잘했어! 야! 아, 좋다! 사이레드 야 레벨업 쭉쭉 되고 아유 감사합니다 주인님 잠깐 뭐야 저기 이거 왜 거대한 똥이 있어 이거 뭐야 얘 어? 얘 육팔인데? 이 뭐하지? 야 육팔아! 육팔아! 왜 지금 자고 있네 좀귀를 막고 자고 있어 진짜 짜증나게 아 안되겠다 야 사이레드? 네 주인님 자 공격하라! 네? 육팔아 <웃음> 육팔아 당장 일어나일어 야 야,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행복하게, 행복하게. 너 분명히 행복했지? 좋았어. 내가 몬스터볼로 널 잡겠어. 자, 가라, 몬스터볼! 야! 아싸! 야, 벌써 SCP 모니 세 마리나 있네. 자, 가자. 어, 근데 이 동굴은 뭐지? 어, 잠깐, 잠깐. 와, 저기 저기 천사의 포켓몬. 그랜 돈이야! 블라블라봐, 보이지? 아, 진짜 잡고 싶다. 안 되겠다. 조용히 다가가서 싸워보자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조심해, 블라블라봐, 블라봐, 블라봐. 와, 저 진짜 잡고 싶은데, 저어떡 하지, 어떡 하지? 뒤, 조용, 조용, 조용, 조용, 조용, 조용, 조용, 조 조용, 조 이길 수 있겠지? 나한테 SCP 몬들이 있으니까. 신청하라! 육발이 나와라! 육발아나저전설의포켓몬꼭 갖고싶어! 잘 부탁할게! 예! 걱정하지 마세요! 선제공격대! <웃음> 아! 아! 아파! 아파. 아! 아파! 야! 아! 근데 아픈데 간지러워! <웃음> 뭐 이런 게다 있어? 꺅! 그도어 파리는 죽지 않는데. 계속 공격해 봐라. 얘 진짜. <웃음> 야! 야! 1시간 후. 두 2시간 후. 에이, 시겹다. 어떻게 내 공격을 이렇게 다 막아가는 거지? 야! 5시간 후. 안다는 못살거 같아 아 힘들어 아 야야야 이건 아니다 아어 지금이야 나 공격해! 공격해! 공격해! 공격해! 공격해 야 이거 SCP몬 데리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쉬고둑 먹긴데야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빼 나와 빼 나와 예 알았어 알았어 아고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SCP몬 덕분에 큰란 돈도 잡고 아유, 왜또내 얘기야? 아유, 창피 아, 이제는, 내 시대는 갔나봐. 아유, 무섭다, 무서워. 야, 그렇다고 등 돌리고 있냐? 아이고. 어쨌든, 우리 육팔이 땅, 거기, 사이드 레드, 누일만 있으면은! 아, 다 미안해, 미안해, 그란던. 너네 네 명만 있다면, 챔피언도 아주 쉽게 꺾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내 말이 맞냐최고들 에, 걱정하지 마세요. 응. 아유 걱정하지 마! 아, 아. 땅고이가먹을한 번에 확꺾어버린면니까제 <웃음> 목소리 한 방이면 다 쓰러지는 거 아시죠? <웃음> 저만 믿으세요! 아챔피해아피 진짜.. 자! 와, 본격적으로, 본격적으로 챔피언. 챔피언! 잡으러 가볼까! 출발이다!